안녕하세요. 유리는 호텔 뜰 보케인테소 그래서 여기 호텔 앞에 있어요. Okay, let's go in. I'm gonna check in. I haven't check in. 어, 예약했어요. 어, 안아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Oh, that's easy. 네 아, 카드 여기 넣고. 아, 그렇구나. 이게 뭐지? Hacker is a queen. 깨끗해요 혹시? 안녕하세요. 오, 쉣, 노 맨. No, no, no, no, no. 봐봐, 이거. 깨끗하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아요 어떡하지? 야, 봐, 여기. 더러워. 아, 유리 바보야. 바스룸, 화장실. 음. 이것도 있고 어? 이것도 있어요 테이블도 있어요 어? TV도 하나 있고 어, 배터리 충전도 있고 오야아 oh, yeah. 여기 자고 오야이 오 오야 오야 오야 오야 밤에 이야기하고 조금만 조금만 운동하고 어, 운동한 다음에는 어.. Oh, um, 땀이 나와서 샤워해 샤워한 다음에 팝모고 밥 팝모고 밥 같이 넷플릭스인 셰 카페캔 쉐어 카세 PC, 사이코사이코 이다가 유이병랑 같이 유이병랑 다른 스트리머 친구들 같이 같이 아몬드 아스 살 거예요. 음. 응. <놀람> 아까 편의점에 갔어요. 짜파게티 샀어. 더블 치즈. 그냥 이거만 남았어요. Just this one left. 더블 치즈 스팸. 잘 먹겠습니다. 짜파게티랑 김밥. 응맛있다음녕 안녕 안 good 녕 안녕 안녕 안녕 e 녕 안녕 안녕 안 o 왜이나 아빠 나요어나 여기 아요 총아 이거는 이 이거 부족해요 서비스 Service.啊，Service， ah, service 여기. 오, 맥주 한 개, t h 보, 세피스 e c 맥주 한, t 보, 세피 i 이거 우징 어? 메뉴 세트. 라면 있어요. 신라면, 진라면. 그럼 왜? 저는 왜, 왜평이점 가서요? Why did I go? 평이점 음료수도 있고, 과자도 있고, 오뽀, 오보기밥도 있고, 그리고 신산동, 산동진만두. 2 0원 괜찮아요? 2 0원 가격 괜찮아요? 굿. 오! 팬에치 키친. 키친. 어, 치킨. 5,000원. 개 5,000원 개 많네 그리고 순살 치킨도 있고 집게 튀김 약기만두 그리고 꿀만두 오! 그럼 우리 아마 우리는 그럼 라면 하나 그리고 오케이 okay. 그럼 그럼 저는 그냥 라면 라면 하나 어? 이거 이 그래서 이거 시켜면 안 돼요 이거 관심이 있어요 라면 만두 음료 오케이 okay. 물어봐요 잠깐만요 기다려요. 왜요? 음, 음. 안녕하세요. 아네 혹시는 그거 어어 하파 어, 뭐예요? 네. 하파 소세지에요아 그럼 그거, 어 그거 라면나 햄버거랑 이뮤스 세트 하나 주세요. 네. 어 카드예요. 어어 어, 혹시 만두 더 맛있어 아니면 햄버거 더 맛있어요? <웃음> <웃음> 아, 다더 맛있어요? 아, 그럼 어, 뭐, 햄버거 더 추천해요? 아니면 만두 더 추천해요? 아, 어, 만두 더 추천해요, 그럼 어, 만두, 만두 무슨 만두에요? 아, 고기만두랑 김치만두에요? 그럼 햄버거 안에 뭐가 있어요? 아, 고기 패드, 야채 있어요? 아, 토마토 있어요? 아 토마토, 두야 야채랑 고기만 있어요. 아 야채, 아 편의점 해서가. 아 그럼 만두랑 라면 같이 먹으면 더 맛있죠. 만두랑 라면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네, 그럼 그 고고 하나 주세요. 네, 그럼 음료수 뭐가 있어요? 네.. 어.. 그거.. 어.. 네.. 아내려오 아니 그냥.. 어.. 콜라 하나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라면이요? 아 라면.. 아 잠깐만요 아.. 진 라면이냐면 안솥한 면? 어.. 그럼.. 어.. 아, 랜덤 주세요 그럼 아, 감사합니다 네. 랜덤 랜덤 라면 할거예요 랜덤 라면 <웃음> 타라 스 맥스, 맥스. 볼때는 진 라면 찐라면 안녕 <웃음> 나라면 너무 짜. 너무 맵다. 오케이. 배고프다. 시모키포. 한국에서 2을살이 아 네, 잘먹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웃음> 하고 있는요붕빵 호빵? 어, 네. 어떡하지 포기 워드 아마도